있잖아. 어떤 바람에 타고 냄새가 쓱 오는데.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창문 내가 너무 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집에 살때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좋지는 않아. 네, 저 같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도시에서, 조시에서 우리 개들 산책갈 때는 우주를 아예 못느게 해요. 이 로마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들이 다 유적지라고 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은 여기가 유적지래요. 근데 거기서 강아지 소변을 잘못 넣면 정말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어, 오줌을 한번 싸잖아요. 도시에서 지나가다가 보도블럭에 오줌을 싸잖아요. 그럼 꼭 표정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거의 뭐 이런 거 있죠. 술 엄청 먹고 깼는데 내가 오줌 쌓는 거야. 어, 내가 어떻게 오줌을 쌓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내 개가 가던 보도블럭에 오줌을 쌓으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불병 갖추고 다니면서 물을 치워주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자꾸 오줌 쌓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반려견들은요. 마킹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마킹의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정말 소변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 마킹이 사실 나쁘지 않은 건데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안돼. 어마킹에요어 그래 마킹. 오케이 마킹. 어 그래, 깜짝마. 미안해. 나도 널좋아한다니 그래서 그래서 사실 평상시 일반 산책을 할 때는 마킹을 못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어. 우리 도시에서나 요럴 때는 마킹 막 아무데나 하지 말자고요. 알셨죠 그거 조금만 조심하고 산책할 때 녹지에 가서 오줌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면은 훨씬 나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고